기억장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억장치는 크게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로 구분합니다. 주기억장치는 현재 실행 중인 내용을 기억하면 주기억장치라고 말하고 보조기억장치는 실행되지 않는 내용을 기억하는 게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이제 컴퓨터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이제 이 컴퓨터를 저희들이 전원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어디에 기억돼 있냐면 보조기억장치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조기억장치에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전원이 안 들어왔으니까 실행이 안된 상태죠 실행이 안된 상태인데도 자료를 기억합니다. 다른 말로 전원이 없을 때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희발성이라고 합니다. 비희발성은 전원이 없을 때도 자료를 기억하는 걸 비희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의 가장 큰 특징이 비희발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비휘발성이라서 전원이 없어도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딱 봐도 모니터죠 모니터에 전원이 들어오면 이제 숫자가 띠리릭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까만 화면에서 뭔가 화면이 바뀌다가 윈도우 로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윈도우가 뜨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냐면 롬에 기억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중일 때 기억하는 거는 주 기억장치라고 했죠. 전원 버튼을 누르자말자 전원이 없을 때도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곧바로 실행해 주는 게 바로 롬입니다. 그래서 롬에는 현재 램의 용량,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기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롬에는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롬을 제외하고 나머지 CPU나 램 들은 전부 희발성입니다 희발성은 전원이 없으면 자료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PU의 기억장치인 레지스터는 전원이 없으면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램도 희발성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s 램은 저희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캐시 메모리를 SRA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d 램은주 기억장치를 d 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기억장치는 굉장히 작은 범위로 말하면 DRAM을 말하고 주기억장치를 크게 말하면 CPU, ROM RAM을 다 합친 내용을 주기억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에는 하드디스크가 있고 하드디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SSD가 있습니다. 둘다 보조기억장치이기 때문에 비휘발성이고 용량이 크고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기억장치하고 보조기억장치를 비교할 때는 실행 중인 걸 기억하고 비실행 중인 걸 기억하는 걸로 구분하지만 더큰 특징은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보조기억장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 다음 주기억장치는 용량이 굉장히 작고 보조 기억 장치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롬의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롬은 마스크 롬, 피 롬, 이피 롬, EE피 롬 순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마스크 롬은 무슨 뜻이냐면 롬의 뜻이 리드 온리 메모리입니다. 리드가 읽기라는 뜻이죠. o n 는 오직 뭐뭐만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 읽을 수만 있는 기억장치가 바로 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롬이 제일 처음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컴퓨터가 연구용으로만 한두 대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읽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의 종류가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랑 이 컴퓨터는 램의 용량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램 메모리를 갖고 있으니까 롬에 기억된 내용도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읽기만 가능하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다른 거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만 쓸수 있도록 만들어 둔게 피롬입니다. 그래서 처음 컴퓨터를 받을 때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자기 컴퓨터에 맞게 설정을 한 번만 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쓰고 나면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컴퓨터가 아주 다양하게 많아졌을 때 여러 번 수정해서 쓸수 있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기술이 부족해서 자외선으로 여러 번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외선을 쓰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게 뭔지 아시죠? 딱 봐도 컴퓨터죠. 컴퓨터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따로 자외선을 쓰는 장치를 추가로 넣어야만 자외선으로 여러 번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되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전기도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 번쓸수 있는 게 개발됐습니다. 그게 바로 EEP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게 EEPROM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을 이용해서 쓰는게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EEPROM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EEPROM은 플래시 메모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롬과 램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롬의 특징이 뭐냐면 읽기만 가능한데 장점이 뭐냐면 비휘발성입니다비휘발성이니까 전원이 없어도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램의 장점이 뭐냐면 읽고 쓰기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를 이용해서 비휘발성으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램처럼 읽고 쓰기를 여러 번할수 있습니다. 물론 EPROM도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쓰지 않고 전부 EPROM을 쓰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이라고 외워두셔도 됩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는 디카나 MP3, USB SD 카드 등 요즘에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기억 장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건 가상 메모리죠.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를 이용해서 주 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건 연간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 e e p r o m 의 일종으로 비희발성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를 말합니다. 중앙처리장치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향상시켜 주는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라고 하니까 답은 4번입니다. 가상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EEP롬의 일종으로 디지털 기기에 널리 사용되는 비 e 발성 메모리는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때 사용하는 게 바로 가상 메모리니까 답은 2번입니다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건 캐시 메모리죠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 저장 공간으로 각 장치 내에 위치하는 건 버퍼 메모리 라고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비휘발성, 기억 장치가 맞죠. 트랙 단위로 저장되지 않고 블럭 단위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전력 소모가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SD카드나 d 카 a MP3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력 소모가 많으면 휴대기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메모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인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걸 저희들은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전력이 작고 비휘발성메모리니까 2번이 틀렸죠.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휴대전화, 디카 게임기, USB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조기억장치로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EEP롬의 일종이 맞고, 비발성도 맞고, 트랙이 아니라 블럭 단위로 사용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력 소모가 작고, 데이터의 전속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보다 크기가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가상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는 하드디스크를 말합니다. 디스크의 일부를 추 기억장치처럼 쓰는 게 가상 메모리죠. 접근 속도는 자주 시험에 출제됩니다.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추 기억장치, 보조 기억장치 순서기 때문에 2번이 답입니다. 가상 메모리는 보조 기억장치를 추 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게 가상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보조 기억 장치가 바로 하드디스크입니다.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는 내용을 이용해서 주 기억 장치에 접근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CPU는 다른 말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CPU의 기억 장치 이름이 레지스터라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라는 표현도 쓰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DRAM 사이에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입니다. 다른 말로 S RAM이라고 합니다. DRAM은 주기억 장치라고 하죠. 그다음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 단위로 저장되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롬과 같이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 e p r o m 에 해당이 됩니다. 하드 디스크의 일부를 메인 메모리 주 기억 장치하고 같은 말입니다. 주 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법이 가상 메모리입니다. 하드 디스크 대신에 보조 기억 장치라는 표현도 씁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비희발성 메모리로 EEP롬의 일종입니다. 주기억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가상 메모리입니다. 레지스터보다 느린 게 캐시, 그 다음이 주기억, 그 다음이 보조기억입니다. 롬에는네가지가 있는데 마스크롬은 읽기만 가능하고 P롬은 한 번만 쓰기가 가능합니다. e p r o m 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번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 e p r o m 은 전기를 이용해서 여러 번 쓰기가 가능합니다